저거는 새해 온것 같다. 어, 너무 괜찮은데, 느낌이? 정성이 네. 잠겨있는 햄버거 있으네요. 예쁘게 썰어 먹어볼까? 어, 이 고급스러운 트러플 렛 이야, 먹기, 뭐야. 뭐야? 오! 뭐야? 어. 오! 되게... 아니, 봐요, 아니. 봐. 와, 햄버거장이 쌓이고 있어. 저 킬러 인버거인가요됐어 오늘은 대결 기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? 혼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깨드릴게요 <웃음> 오! <웃음>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라고 부른 자리라? 경쟁할 것도 없어요 다섯 개정도면 뭐 진짜 오늘 한열개 먹을 것 같아 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 뭐, 저도 이제 달릴게요 네. 저 이제 시작이에요 아, 옷들은 더 입지세요 역시 잘 먹네 야, 진짜 아무도 못 말려 네, 오늘 나의 한대를 뛰어넘기 시다